안녕하세요 d d 로 매매하는 실전옵션의 램프요장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0일 둘째 목요일 옵션만기일입니다. 옵션만기날은 변동성이 심해서 물량을 많이 베팅하시면 심리에 가심리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저항이 정해지더라도 만기날은 소량으로 하시든지 차월물...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자리를 쭉복기를 해보면 10월 2일에 큰 풋으로 한번 크게 시세를 주고 어, 어제까지 계속 행보장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장이었습니다. 간간이 매매 시점이 오긴 하였지만 거의 장끝 무렵에 매매 시점이 왔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었고 어, 거의 매매 신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는 어, 큰 반등이 있었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제는 메이저들이 어, 음, 포지션을 어, 어제 정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콜은 매도 청산하고 풋매수는 풋매수도 청산하고 어, 그렇게 해서 반등이 있었는데 풋시 끝났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갖고 있던 풋을 어그품매수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그 포지션을 정리하고 뭐 다시 풋으로 갈지 코스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다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풋에서 어, 10월 1일부터 거의 일주일 넘게 한 2주일 가까이를 그렇게 장기간 에너지를 축적하더니 어,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었죠. 과연 수익을 내지 않고 방향전환을 할건지 아니면 풋을 한번 크게, 더 크게 수익을 처리를 하고 어, 끝낼건지 고민했었는데 아직 하방으로 방향전환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나머지 매수분들 나머지 그 보유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었는데 어제 미국장 핑계삼아서 오늘 선지시가가 어제 종가에 비해서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이 자리인데요 어, 어제 종가가 268.20인데, 오늘 시가가 2 0 0 어제 종가가 272.25에서 오늘 종, 시가가 268.20이니까 거의 3.95포인트 밑에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 진행 정도를 보시면은, 봄이 세개정도 나오고 큰 장대봉이 나오면서 한 9시 20분경에 9시 20분경에 교차를 하고 상대방 지지저가가 어느정도 정해지더니 상대방이 가격에 갇혀버리는 형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67행사가 에서 교차를 하고 서로 옵션가격에 갇혀서 형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다 한 2시간정도 11시정도 됐을때 11시 정도. 11시까지 계속 큰, 이렇게 큰 장대봉, 이런 장대봉에서 이제 옵션 만기처럼 옵션 만기날을 보여주는 이런 큰 장대봉으로 메이저들은 거의 다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행보기에서는 어차피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월물에서 이렇게 어느정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월물에서 이렇게 어 지지점을 벗어나버리는 이런 푸세의 행보가 나오고 저항을 뚫어버리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상방으로 어느정도 진행될거라는 것을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시 20분경이었습니다. 계속 진행되다가 이때도 이렇게 진행되고 이때쯤이었죠 다시 편복에 들어갈 듯 하더니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때 1시 20분경에 풋은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콜은 약간의 그 오차는 있겠지만 풋에서 먼저 떨어지게 보여졌, 보여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상대방 가격 구간 이 부분이 상대방 가격 구간입니다. 267행사가에서 차원물 267행사가에서 음, 이렇게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진행됐다가 저항가를 뚫고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갈 때 이부분 이때 매수가 진행된다고 매매시점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여기를 저항 어 행구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항, 저항이 되버리죠 저항이 되어버려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방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월 물에서는 만기날이기 때문에 그 수로 간의 이익에 의해서 지지저항이 잘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메이저들도 차월물로 포지션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 당월물에서는 결제지수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거든요. 어이 어, 1시 20분경에 푸시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이 상방으로 전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패턴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월 1일 장끝 무렵에 방향 전환을 보여주고 다음 날인 10월 2일에 푸스로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어 내일은 어 11월 물이 시작하는 월물 첫날입니다. 대개 월물 첫날에는 어 기준가를 잡기 위해서 어, 행보장이 대체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행보기를 한열을 가까이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어, 장일수로는 5일정도를 진행했죠. 어, 휴일이 두번 있었으니까 5일정도를 어, 진행을 해갖고 이제 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방향전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일은 어, 바로 지지저항을 결정하면서 장 초반에 네. 시세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물 10월물 d d 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0월물디리는 277행사가 까지 월고가를 보시면은 교차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42 콜 고점이 2 7 7의그풋 월저가를 지나갔음을 알수 있고 어 여기서 시작돼서쭉 내려가서 267에서 267행사가 에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행사가 다섯 개를 움직이면서 왔다갔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272에서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움직이 이렇게 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방향을 전환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음 첫날, 방향전환 첫날에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되게 큰 시세를 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느 정도 장 초반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런 날에는 미국장도 지금이 밤 11시 13분이니까 미국장도 아직 그렇게 크게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어... 국내장에서 먼저 신호를 보여줬으니까 미국장도 신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장에서는 신호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국내장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으니까 아 내일 장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주면서 포지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물에서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당월 어, 당월물 옵션이, 어, 그러니까 10월물을 떠나서 매월 매월 당월 옵션, 옵션 움직임이, 어, 보시다시피 원내이 장보다는 행보기간이 길어지니까 등락국과 레버리지가 크고 만기까지 있다 보니까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옵션 매매가, 옵션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 옵션보다는 숙달될 때까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만기도 없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중기 수익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모두들 건성하시길 바라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